한달 임대 그러면은 그 당시에 30만 원쓸임대려고한 달에 음. 오. 어? 한 달에 30만 원. 그 당시에 양학기한 300만 원 가까이 있으니까 아. 구독을 30이면 뭐 7개월이면 뭐다 빠지는데 사지 그냥. 그러니까 한 달에 써 보고 써보고 사면은 그그 돈은 빼주고 음. 안 사면 어쨌든 음. 여기 소모품 비용이랑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니까 음. 임대업체 입장에서 30만 원은 받아야 사람이 처음에 가서 세팅하러 가지 그다음에 또 점검해주러 가지 그치. 몇 번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30만 원에 했는데 일주일 만에 난못 쓰겠다 했던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럼 방법이 없냐 한게 이제 그러면 은 발효 과들라도 한번 해보시지요라고 음. 이제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처방을 했는데요. 음. 딱본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세요? 음. 그분도 이렇게 여여이 그게. 앞쪽이 이렇게 좁고 이렇게 이, 이 구강이 좁아요. 이렇게 됐네요, 진짜 그분은. <웃음> 어 진짜? 그분은 이렇게 돼. 네. 거기에다가 또 치아 사이즈가 작아요, 통치비에서. 어... 동치는 저보다 좀 크거나 가 비슷할 거면 비슷, 알겠는데. 네, 비슷하신 거 많을 텐데 비슷하신가요? 홀쭉하셔서 네. 그구나 그런데 구강이 이렇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음. 얼굴이 작은 거예요 음. 얼굴 작은 사람들이 다문제라니까 아, <웃음> 아. 지금 본인은 얼굴이 크다고 지금 <웃음> 그럼요 이 구강 제거하는 거 제거 카운스바 지금은 생방송 중입니다 지금 이분의 구강 저의 구강사이즈 아어 차이 많이 나는구나. 그걸 서로, 하니까. 서로 이렇게, 이렇게 겹쳐보면 거의 치아의 거리로 봐서는 양쪽에 오면 있으면 한 1cm 정도 차이 납니다. 아, 와, 1cm. 1cm면 구강 엄청... 안에서 1cm면 어, 키로 따지면 10cm가 뭐야? 한 30cm 이상 차이 나는 재미겠죠. 그런, 그런 것 같네요. 네. 게다가, 이분은 이렇게 깊게 물려요. 이렇게 깊게. 이렇게 보시죠. 아, 아. 밑에가 이가 안 하나도 안 보이네요. 저제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물리는 거하고 이렇게 이렇게 <웃음> 되는 거잖아 할머니처럼. 응.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 턱이 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윗니가 아래니를 살짝 덮어야 응. 되는데 이게 이렇게 물. 그래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든요 굉장히 깊죠. 그러면은. 이안에 용적을 따져보자고요. 음. 이 용적을 봤을 때 신기하다. 저번에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세부처럼 이안에 용적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아래 턱이 뒤로 밀렸잖아요. 음. 그럼 밀린 만큼 어디로 가요?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쵸, 뒤로, 그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목이 이렇게 듀얼라인으로 놓고 음, 음. 목, 얘는 턱을 따로따로 넣고 따로 있으니까 음. 그래서 뒤로 밀린 만큼 기도가 좁아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태생적으로, 음, 코를 골 수밖에 없는. 기도가 좁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좁고, 깊고, 뒤로 밀려있기까지 하니, 이분은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코를 골았대요. 학생 때부터. 음. 근데 누구도 이래서 코를 곤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고 그렇죠. 코골이가 뭐, 대수냐안 아, 너는 좀 애가. 어? 생긴 것 답장이 렇게 콜을 보냐? 뭐, 응. 요 정도 소리를 듣고, 응, 응. 이제 잠잘 때 되면 다 피하고, 응. 뭐, 정말 군대에서 막, 그,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 응. 베개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다고 심할 때는 개머리판으로 때리기도 했대요. 너무 짜증나니까. 훈련가서 다 피곤한데, 이 심핑이 콜 막, 보통 보는 것도 엄청나게 고르니, 이게, 그 군대 가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군대를 가볼 일이 어... 없어서. <웃음> 가본 사람들은 다 이제 이렇게 불침번을 쓰고 그니까 새벽에 응, 잘 들어갔는데 어, 어, 그니까그 처음이나 말버는 괜찮은데 중간에 한 시간 잤는데 깨워 불침번입니다 그면 응.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가서 부초를 한 시간 동안 비몽사몽관에 쓰고 왔, 왔는데 이제 잠을 다 깨. 그렇죠. 새로 잠을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들려가 이렇게. 그렇죠. 근데쫄따구가 코를 크게 군다고 생각해 봐. 완전 정말 저걸 내가 있어. 숨겨 살려가 되는 거지. 아, 어, 그래서 목포를 이렇게 가버고막가막 막 여기다 막 쓰이고, 음. 방독면 씌우고 방동면 씌우고 준비를 드는 분막 해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구나 아. 군대 가서도. 근데 잘 때는 어떻게? 해. 근데요 그렇게 맞았더니요 코를 안걸죠 너무 시달림을 당하니까, 자는 동안에도, 내가 완전 긴장해가지고, 아... 이게, 막 딱, 긴장하고 자는 거예요. 그분 스트레스 진짜, 아... 어마어마 하셨겠다. 암 걸리지 않으신 것만 다행이네요. 와,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군대 생활을. 근데, 병장 되고 나서도, 이제, 미안하지, 진짜. 그렇죠, 않겠는데. 또, 그때는 미안하지, 또. 아유. 아, 튼, 그래서, 참, 그 얘기 듣다 보면, 정말, 자신의 코구리 이야기, 코구리로 서른바른 <웃음> 얘기 들어보면, 정말. 아우 정말 안타깝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정도의 얘기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직장 생활할 때는 출장 갈 때는 저기 상사도 주방야 되지. 좀 돼서는 이제 저는 혼자 쓰겠습니다 하지 결혼해서는 또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엄청나요 뭐 이런 그 오랜 세월 50이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그 세월 그 20여 년의 세월이 엄청난 밤마다 정말 괴로운 세월을 했던. 그래 그러시네요, 진짜. 그런데 그게 단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음. 병증으로 왔다는 거죠. 음. 만성 피로는 기본이고 음. 뭐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서 이제 혈압 생기고 당뇨 생기고 이런 음. 문제들이 오고 나서야 심각성을 그때 알았다는 거죠. 이제는 음. 또그 무렵에 또 방송에서 이런 수면무호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음. 뭐, 아 그럼 나도 그런가 해서 했는데 어 심하십니다 음. 이러이런. 절차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잘 쓰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그거 했잖아요. 네, 그 새로운 모델이 나왔요 세대 특허 출원 기념 부상 음. 판매 음, 음, 음, 또 했더니 음. 이소식을또 또 듣고 음, 음. 아 자기 안 그래도 음. 한5년 쓰고부터는 좀 부철도 하나 하고 음. 아, 뭔가 좀 새로, 새로운 뭔가 좀 리모델링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이고 마침 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잘 이제 얼마 전에 제작하셨죠. 네, 네, 네. 아주 잘되셨어요 근데 보면요, 이게 2014년도, 음, 음. 이게 2019년이죠. 음. 2019년, 음. 2008년. 음. 보면, 음. 뭐,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아요. 네. 뭐, 하나도 없어요, 달라진 게. 음. 이게 달라지면 안 되긴 하죠. 또 그렇죠. 사실은. <웃음> 응. 그래서 새로 만들어 새로 제작을하신 응. 거죠. 새로운 모델로. 네. 응. 그랬더니 음. 아 자기가 음. 그동안에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이 혀가 좀 이분은 특히나 더 이렇게 좁았요 그렇죠. 좁은이가 더 온다. 이 좁은 분이 여기를 이 장치가 여기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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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하게, 음. 또는 효과도 똑같은 거리인데도, 똑같은 위치인데도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당연하지요. 그렇죠. 공간을 그만큼, 음. 넓혀줬으니까. 공간을 넓혀줬으니까, 당연히, 음. 당연히 좋아지죠. 편안해졌고, 효과도 더 좋아졌고. 음. 태생적 포구리의 서름이 참. 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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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맨날 힘드니까. 니까 밤낮없이 힘들어봐요. 얼마나 그요 괴롭겠어요. 그러면. 밤이면 이게 푹 자서 몸이 회복돼서 이렇게 아침에 푹 자면 잘 자고 야너잘 자고 일어났냐 얼굴 너, 촤 펴져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굴이 자고 일어나 도 얼굴 아씨 일어나 일어나 싶다. 그 근데 조금만 더 자고 싶다 음. 이러잖아.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 기기기 요미 기기기 요미